어 레벨 2의 2번인데, 라 a의 2분의 1 제곱이 세제곱근루 t 마이너스 t야. 뭐가 불편해? 세제곱근이 불편해. 네. 그냥 사용해도 괜찮은데 양쪽 세제곱을 해보면 a의 2분의 3제곱은 루트 2 마이너스 아까보다 조금 괜찮아졌지 네. 자 그리고 문제를 보면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분의 이거에다가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의 2분의 1제곱분의 a의 2분의 1제곱인데 보통 이런 문제의 이유는 통분하면 뭐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통분해서 정리가 안 되는 경우는 분모분제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내가 원하는 식을 유도한다. 오케이? 이게 있는 상태로 마이너스 제곱해서 분수로 바꿔서 들어가는 거 되게 불편하잖아. 네. 그러면 얘가 사라졌으면 하는 거야. 그럼 뭘 곱해주면 돼? 2 네. 1이지. 네. 1이고 얘랑 나랑 곱해지니까 a 에 2분의 3제곱 플러스 1분의 1 된거지 오케이? 네 플러스 얘도 얘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는거야 왜 그냥 갖다 쓰면 좋은데 세제곱분이 있으니까 그럼 분모 분자에 똑같이 뭘 곱해줘요? 마이너스 1이지 1 a의 2분의 3제곱 의도치 않게 내가 원하는 애가 나와버렸지 오케이 괜찮으세요? 네 집어넣으면 얼마야? 루트 2 분의 1 맞죠? 네. 플러스 여기는 루트 2 마이너스 2 분의 1 되겠지? 네 근데 통분하자 그냥 통분하자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곱하면 2 마이너스 2 루트 2 분의 차차2 2 루트 2, 2. 마이너스티 뭐야? 마이너스티 네. 됐죠?